숲 챠터포 포레스트 여기 뭐할수 있는 게 있나? 배우 트랩이다 장갑을? 머리를? 병을? 안 돼. <웃음> 아무거나 그냥 막 들이밀기. 안 됩니다. 눈 잠겨 있고요 응? 쥐야, 개야. 열쇠를 얻었습니다 꼬리가 쥰데? 생긴건 개이지만 육회 육회 있는데 육회? 육회 먹고 싶다 불을 지피면? 요리를 할 수가 있을거야? 고기 그녀의 집? 아, 설마? 아니야 고기를 그냥 줘왜안 쳐먹어? 핑시 아이가 이거 줘갔다고 나면은 이렇게 되는 거 길목을 막고 있었구만? 음료수 저 그냥 줄때 먹고 떨어지지 저걸 굳이 밟아야 돼? <웃음> 어, 함정에 걸려서 사라졌어요 바보 아니야 저거 어? 누구야? 안녕? 안녕하세요? 엥? 뭐야? 길이라도 이런 거야? 내가 마을까지 태워다 줄수 있지만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해서 말이지 조금 쉬어야 할것같아 근데 안타깝게도 내가 미끼를 깜빡했지 뭐야. 낚시를 해도 지루할 판에 챗? 그러니까 날 위에 벌레를 좀 찾아주지 않겠어? 벌레? 이봐, 뭐한 짓이야? 그건내 텐트 함부로 들어갈 생각 마. 벌레? 벌레, 벌레, 벌레. 병에다가 벌레 담아서 주면 되나 보다. 벌레 벌레 벌레 벌레 벌레 벌레 벌레 벌레 벌레 벌레 벌레 벌레 벌레 벌레 벌레 가 어디 있지? 없어. 그런 길은 있네? 어, 벌레 잡았어. 아니, 뭐 화살표를 빨간색으로 해주던가? 어인 시체잖아? 뭐야? 평범한 시체잖아? <웃음> 벌레 가져왔어야 됐지. <웃음> 꼬마 지렁이잖아. 생긴 거 봐. <웃음> 꼭자단식으로 생겨야 돼. 물어 미끼를 물어. 고마 친구, 그럼 난 이제 좀 쉬어야겠어. 뭘 했다고? 네가 쉬어. 그래 여기 사람이 생겼고 독극물 만드는 법 가시꽃, 악취버섯, 부패한 생선, 더러운 버릴 거머리, 핏물, 소금, 달걀, 모토오일 쿨쿨쿨 음. cool, cool, cool. 설마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겠지? 장갑으로 채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손으로도 할 수가 있지만, 가시꽃이라서 손을 아야! 하고 찔리겠지? 그니까, 집에서 독국물을 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거? 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웃음> 빈캔 넣어. 어, 빈 캔도 넣었어. 뭐지? <웃음> 독국물. 아, 빈 캔에다가 독국물 넣은 거구만. 이, 이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닐까? 아니네? 설마... 그 낚시하던 사람, 담배 피던 아저씨한테 독국을 먹여서 그 아저씨 차키를 뺏어서 내가 설마 차를? 뺏어 하는 거? 그런 시나리오라고? 마셔 음, 피로가 싹 가실 거요 안 돼! 잠깐만 이건 도대체... 좋았어 여기 있는 물건 이제 다제겁니다내 마음대로 뜯을수 있는 겁니다 자 있어라 멍청아 응? 타이어를 고쳐야 돼 그래, 내가 결국 사란을. 하하하. <웃음> 그럼 잘 있어라, 베베자냐 선배. 뭐지? 아니, 펑크를 내서 저 자식이? 소금을 뿌리면 죽겠지, 달팽이? 죽여보자. 달팽이 점액? 그디서 사용하는 것인고? 맞잖아! 미친? 어? 뭐야 뭐야. 뭐야, 낚싯대 얻었어. <웃음> 여기서 낚시를 한 번? 담배? 람베를 얻었어. 배를 여기다. 음. 불을 붙여. 아. 이거를 여기다. 뭐더 붙여야 돼? 안 눌러보고 있어 지금. 어 뭐야 이거? 아 껌이 있었네 이 미친. 미친 게임 아니야? 이걸 어떻게 하러? 고친 걸로 됐어, 미친. 저걸로 고쳤다고. 꿈이니까 다됩니다 <웃음> 음, 바퀴 한번 굴러가면 바닥에 붙어서 운전 못할 것 같은데 <웃음> 상식적으로 저게 돼? 안 되잖아